이거는 약간 그 남자들이 가오부릴 때 후레쉬 말고 빨간 뚜껑 있어요. 빨간 뚜껑 시키는 친구들이 이런 거 먹으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알코올이 세가지고. 빨간 뚜껑 아시나요? 아니그참이슬 빨간 뚜껑 있는데 도수가 좀더 높아요. 그걸 굳이 먹는 남자들이 있어요. 응. 오로지 가오를 위해서. 그런 친구들이랑 놀면 안 돼요. 아무튼 어떠셨어요? 어지러워요. 어지러워요? 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있는, 전국 방방 곳곳에 있는 소주를 아니, 아니. 알아보기 위한 김소주. 김연주입니다. 소주에 예, 소주죠. 네. 돌고 돌아서 결국 음. 소주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진주 사람인데요. 스무 살 때부터 서울에 와가지고 그때부터 술을 배워가지고 저는 참이슬을 많이 먹었어요. 근데 또 오랜만에 긴급 내려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디폴트 값이 약간 바뀌어 있어요. 소주 주세요 하면 다른 거죠. 아그렇죠그 어, 네, 지역마다 기본이 되는 소주가 다 다르죠. 그래서 오늘은 디저 소주를 한번 먹어볼까 합니다. 와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창원호 씨, 창원호 씨, 창원호 씨. 우와 그래? 어, 나 이거 처음 봐. 얘가 산소 소주래요. 와, 신 6.9도. 산소가 살게 많대요. 그래서 뒤끝 없이 산소산하고 합니다. 근데 물 안에 산소가 그렇게 많을 수가 있어요? 뭐 주입할 수가 있죠. 우리가 탄산도 이산화탄소 주입돼 있잖아요. 그런 거참 되지 아을까 그럼 여기서도 숨쉴수 있는 거야? 그러..그렇겠죠? <웃음> <웃음> 일단은 첫 번째 술, 이제 우리 뭐 있는 건가요, 이거는? 이만큼 있어요. 네, 자, 건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트 눈동자의 치어스! 아 오늘 술이 다인데? 큰일 났는데? 동구아영동이한테 전화 좀 해봐 봐. 아우 맛있다. 표정왜 그래? 원래 소주 먹을 먹었... 때아 이거 해줘야 되거든요. 약간 달짝지근한데요? 어때요? 저 너무 맛있어요 그냥. 참유술보다 약한 것 같아. 참유슬은 16.5도거든요? 16.9도 그냥 0.4가 높네요. 그 근데 나 너무 훨씬 순하다고 느꼈어요. 아너 어, 약간 매우, 매운 거 같지 왜? 그 매운 석감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음. <웃음> 여기에 어떤 게 들어간지는 몰라요. 근데 그 참이슬과는 좀 다른 어떠한 차별된 게 함유가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알코올 향보다 좀 다른 뭔가의 향을 느꼈거든요? 향 순해요. 순하고 달고. 어, 나단 거는 모르겠어. 비끝 없이 깨끗하게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티끝좀 적지 않아요? 내가 생겨요, 뒷끝이. <웃음> 얘한테? 어. 이거는 일단은 소주 이름부터 약간 이벤트 느낌으로다가 여자친구가 아니라 썸녀랑 충청남도 가가지고 사장님, 이제 우린 한명 주세요. 몇점 드실 거예요? 저 2점이요. <웃음> 그냥 수많은 소주 중 하나지 내가 굳이 마시지 않는다. 음. 저는 이거 5점 만점에 4.5 드립니다. 저 4.6점 드릴게요. 음. 와 근데 벌써 한명다 먹었네. 사장님! 소주 한 명만 드세요. 네, 저희 네. 다음 거. 자, 시원입니다. 시원. 이건 청풍이라는 곳에서 만들었는데 시원한 청풍. 이거 청주네? 충북 청주. 충청북도 소주입니다. 충북. 아, 충남에서 이제 충북으로 왔고요. 부산은 시원이 있거든요. 맞아요. 이게 시원이네. 도수가 16.7도. 아, 끝났는데 비슷비슷해요. 만들 회사는 그냥 충북 소주. 충북 시원소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아, 아니 향이 더 심한데 얘는? 보도마카 빨간색 냄새나요 아, 왜 이렇게 많이 주세요. 나한테 좀 줘. 아. 아. 아. 이건 좀 세다. 어. 아, 이건 좀 세다. 맛있는데? 어, 난도 별로인데? 어, 그래? 어, 청주 사람들... 청주 사람들 비, 죄송합니다. <웃음> 형이 원래 이런 형이 아니에요. 이거는 청주에 대한 비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 맵고 오히려 이거는 바타처럼 향이 좀더 강해요. 향이 강하고 코를 싹 돌면서 어. 향을 느끼게 해준다. 음. 이름을 진짜 잘 지었다. 시원한 청풍, 그게, 그게 느껴져요. 진짜 시원한 청풍이고 음. 단 맛은 적어요. 음. 아이고 향 너무 많이 나는데? 어? 안 나는데? 하나도 안 나는데? 누가나 취해서 그래. 제가 지금 술이 좀 달달하게 느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조금 좀오네요 이게 너무 써요. 아, 몇 개를 지금? 어. 저는 아까 거보다는 누나 똑같아요? 아까 거랑? 근데 다시 먹어보니까 아까 거보다는 알코올이 아주 조금 더 맛이 나긴 하는데 많이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맛이에요. 아, 부드럽긴 한데 아까 거에 비교해서 알코올량이 더 나요. 닫는 순간 아까는 혀를 이렇게 따끔따끔하게 하는 맛이 었다고 한다면 이거는 입 천장까지 이렇게 사하게 만들어줘요. 형몇 점? 3점? 나도 3점. 그러니까. 5점 만점에 1점. 저는 개인적으로... 3점. <웃음> 사장님 여기 소주 한병만더 주세요. 다음 소주는 화이트입니다. 화이트! 와 19도야. 뭐야 경남.. 경남이라고? 전주 거 아니야? 아 마산이네? 내가 마산에 참년 <웃음> 사람인데? 경남 창원인데? 야 이거 창원 거야? 그래? 이걸 먹나? 마산에서? 이걸 먹어? 우리 좋은데 먹지 않나? 아나왜 왜, 왜, 왜 기억이 없지? 자연을 담은 깨끗한 소주. 제가 첫 번째 소주는 여러분들 썸녀 썸남이랑 먹으라 했잖아요. 이거 19가 써있으니까 오래된 연인이랑 집에서 둘이 먹으면 좀 재밌을 것 같네요. 오, 오늘 향이 좀 났습니다. 아니 얘는. 되게 신기하네. 아 냄새가 너무 강해 벌써. 벌써 지금 과학실 왔어 난 지금. 아까 것들은 거의 코를 이 정도까지 갖다 대야 낫거든요. 근데 얘는 여기까지만 가도 마카 향이 일단 나요. 근데 약해요. 맞아요. 약해요. 아 진짜 좀 심장이 좀 뛰거든요. 는뛰 짠. 아, 여태까지 마셨던 것 중에 제일 좀 쓰네요. 음. 아. 얘는 좀 달지도 않고 쓴 맛이 좀 있어요. 아 이제 좀 술을 먹는구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얘는 자극을 할때혀끝 부분을 자극을 해요. 뿌리 뿌리. 응. 음. 나 이거 알코올 랑 진짜 별로 안 나. 난 이거 제일 많이 나는데? 아 그래? 진짜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난 아까 거보다 너무 많이 나는데 소스는 알코올 이게 알코이 아닌가? 제일 아세톤 맛 나요. 그 약간 참이슬 빨간색 좋아하시는 분들 좋아하실 거예요. 아 오. 아 그리고 19도잖아요. 딱 넘겼을 때아 이거 왜 이렇게 독해? 라는 생각은 이게 19도임에도 불구하고 맨 처음 먹었던 우티린이더 심한 것 같아요. 전안 먹을 것 같아요. 왜요? 술맛이 좀 강하고 단맛도 약하고 향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5점 만점에 3 8몇 점? 3점. 그럼 2점 드리겠습니다. 아까랑 똑같아요. 4점. 어? 벌써 다 먹었네? 사장님 저희 소주 한 명만 더 주세요. 한명더 주세요. 입세주. 자, 입세주입니다. 이거는? 와 이거 진짜 궁금하다.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이래요. 보해보해에서 보혜, 만들었네요. 음. 어, 송가은 씨이다. 가인이는 입세주예라! 몇 도죠, 선생님? 네? 어? 약간 지금 영어 교사 같아요. 이몇 도냐고요? This is... 오 17. 몇인데 그 알코올 함량이 들어가 있는 부위에 손가은씨 머리가 가려가지고 <웃음> 교미하게 가려서이 새끼들. 아, 아, 진짜로 킹밖에 가려져 있네? 17.3도. 17.3,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잘 배우기 위해서는 이게 가독성 떨어지게 이거? 그... 평소에 먹는 참이슬보다 1.8도, 아니다. 0.8도가 높습니다. <웃음> 메이플 시럽이 들어가요. 오, 진짜? 그래서 입세줘요 <웃음> 메이플이... <웃음> 다 운풍이니까? 응 네, 보혜 잎새주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름 굉장히 예쁘다 네, 그죠 잎새주 어지럽네요 어, 깔끔한데? 끝맛도또플 시럽 그냥 맛이 나요 아 이거는 되게 달다 그니까 진짜 달다 이거 요거.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를 인상치푸리게 하는 그 한게좀 엄청 좀 굉장히 덜한 편이에요. 제일 깔끔하네요, 그럼? 음. 냄새는 알코올이 좀 적었는데 마시니까 향이 느껴지는 소리예요어저 이거 조, 좋은데요? 아, 이건 괜찮다. 이거 지나가면 소주 뭐 드릴까요? 하면 이게 있으면 이거 달라고 할 듯. 음. 어, 이거 괜찮은데요? 점 3점, 8점. 저는 5점 만점에 4점. 저는 벌점, 음. 0점, 1점. 4점, 나도 4점. 야, 벌써 다 먹었네? 한병 한 더? 아, 마지막 한 병만 더 먹고 싶어요. 사한병더 없으세요. 마지막 제주도! 아 마지막인가요? 이거는 서울에서도 먹어봤어요. 여기다가 뭐 오렌지 주스인가? 하여튼 뭘 타먹으면 은 굉장히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서울에서 한라산을 많이 찾아볼 수 있게 됐는데 예전에는 진짜 제주도에서만 목격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한라산은 제주도 가서 먹어줘야 또 진국이라고 보거든요. 일단은 음. 21도고요. 21도. 그리고 이거 처음 제가 처음 먹어봤을 때2 1도라 위해서 걱정이 진짜 많았거든요. 와 진짜 완전 독하게다맛 없겠다 했는데 안 써요. 맞죠? 어. 깔끔해. 음. 쏠쏠치 않은데? 짠. 아! <웃음> 일단 짠할까? 아니 꺼꺼 먹어, 꺼꺼 먹어. 아이 뭘또 꺼꺼 먹어. 그 야, 깔끔하게 하다. 야 야, 진짜 한라산은 진짜 감탄스럽다. <웃음> 왜요? 아, 근데 소주파가 아닌데 소주파로 만들게 하는 마법이 있는 것 같아, 한라산은 진짜. 어 한라산은 딱 그거야. 알콜 량은좀 많이 나는데 뒤끝이 아예 없어요. 아까 그 시원한 청풍의 시원함과 입새주의 그 달달함이 동시에 합쳐져 있는 깔끔하게 딱 넘어가요. 이거는 약간 그 남자들이 가오부릴 때 후레쉬 말고 빨간 뚜껑 있어요. 빨간 뚜껑 시키는 친구들이 이런 거 먹으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알콜이 세가지고 빨간 뚜껑 아시나요? 아니요그 참이슬 빨간 뚜껑 있는데 도수가 좀더 높아요. 그걸 굳이 먹는 남자들이 있어요. 오로지 가오를 위해서. 그런 친구들이랑 놀면 안 돼요. 아무튼 어떠셨어요? 어지러워요. 어지러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지역의 소주를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지역별로 이렇게 맛있는 술이 그리고 지역 특산물 같은 느낌도 든다고 네. 생각을 해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지방을 이런 그런 지역별로 이런 술로도 기억을 할 수도 있구나 네. 싶을 정도로 되게 특색이 있어서 정말 재밌었고 여러분들이 취향에 따라서 맞는 술 여러 가지 먹어보면서 좋은 술 찾아가면 좋을 것 같고요. 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식할 거거든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획해주신 p d 님께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오늘 소주 콘텐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 유진지 꾸비! 지역 소주 알아보기! 네. 대성공! 밑잔이 남아있네? 이거요? 지금 가야지. 오늘 못 가요, 당진. <웃음> 지금 시간이 7시 54분이거든요? 네. 어디 갈까요, p d 님한잔 하시죠? 저희는 오늘 촬영을 마치고 또 2차로 네. 달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네. 노래방 갈까? 좋아요 노래방도 노래방 좋지? 나 오늘 그러면 오늘 소주 콘텐츠는 여기까지 건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우리 셋. 아직 안 끝났거든 공주 진짜 지 괜찮아? 괜찮아? 큰일 났다 네 저희 지금까지 소주 먹방을 한번 리뷰를 해봤고요 저희는 짠을 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누나 아, 진짜 취했네 자 하나 둘셋짠 쌍때 <목소리>